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나는데 또 괜찮이? 그 아누가 그러더라고. 근데 뭐는 정수기 물만 마저도 빠진다고. 벌써 <웃음> <됐어>? 잊었어요멀어져 <웃음> 너무 쉽게 멀어지는. 근데 <웃음> 오늘 이렇게 멤버 처음 만나는 거니까 예. 네. 궁금했어요. 어, 손이 왔어? 아, 어, 손왔어 안녕하세요. 고생하세요. 어, 멋있어 뭐 봤네. 뭐야? 이렇게 괜찮다고 했는데. 괜찮았어요. 왔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의외로 나을 가리시는 거 같아요. 엄청 많이 가리고 나설어요. <웃음> 아, <근데 한> <웃음> <낮을, 그래요. 웃음> 아근다 아직 목도리까지는 날씨 <웃음> <한, 낮은> 아니네. <아닌데. 웃음> 아,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아, <웃음>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? 아 깜짝 놀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이런, 이런 거아아 아, 너무 좋아요. 아이 끝까지 <웃음> 너무 <웃음> 재밌어 <갑자기. 웃음> 연예계의 최고의 진정성. 아, 근데 서울대 다니고 이제 잘생기 거잖아. 물리학은 인지 많았겠다. 아니 전환으로. 처음에 딱 들어올 때 약간 그설레었어요미소 어? 아, 가야겠다. <웃음> 되게 정합이 되게 특이하다. 진짜. <웃음> 세 명이 아, 너무 잘 생기고 <웃음> 이래서 <이러고. 웃음> 셋만 가. 있는 것만으로 기분 좀 나쁜데? <웃음> 물어봤어. <웃음> 어떤 사람 <프로그램을> 시작하는 거야? <웃음> 그냥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잔데. 귀여. 승경이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한 거야? 예. 어. 어 <웃음> <너도> 된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사실 상인이 형은. 예능이 이렇게 고정하시처음이었어요 네. 이거 왜 하, 하시게 된 거예요? 연기자만 이제 10년 정도 딱 돌아오는데,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군을 넘어서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좀 그런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. 새로운. 물론,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, 음...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, 우리를 웃겨줘야 하는 그런 사람, <웃음> 사부들도. <웃음> <웃음> 천재 천재. <웃음> 어, 새로운 발사기. 늙 건데? 어, 새로워. 근데, 우리 정수기 물만마아도 빠진다고. <웃음> 군대에서도 가끔 생활관에 전화도 하긴 하는데, 전화 분명히 해보았거든요. 음 저는 그러니까 원래 해산물을 안 좋아해서, 아, 저, 전복은 못들어 아, 전복 다시 없나? 아무로. 저도 사실 맛을 막 엄청 많이 가려서 내가 좀 많이 그지로보이는데 <웃음>